너나 아직도 좋아해? 응, 나 이제 너 꼬실 건데. 군대 어? 때 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성병이 헤어졌어요. 어, 어... 헤어졌었어요? 둘째가 그, 쓰레기니까요. 아 네. 왜요? 자한 편하고 끝날 줄 알았던 리플 한 잔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의 힘입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한잔 처음인데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 공감. 또 음. 아. 이제 리플 한잔 하면은 게스트가 빠질 수 없죠. 아 그죠 그죠 그죠. 필요 아. 없습니다. 아.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초 특급 미녀 게스트 <웃음> 나와주세요. 예 네. 나와주세요. 어? 뭐예요? 자, 미녀 게스트 나와주세요! 예, 네, 네. 네. 네. 미녀 게스트 나와주세요 왜안 나오죠? 아니, 같이 오신 분 없어요? 저도 미녀 게스트 나온다고 통지받았는데 <웃음> <웃음> 뭔 일이죠, 이거? 아, 너야? 그렇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조성 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네. 특급 미녀 게스트로 조승현이 아 나오셨는데 네. 네 리플에서는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 리플 한 잔을 네. 좋아해요 아 사석에서는 또몇잔 마셨지만 공석에서는 또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한번또 네. 오늘 얼큰하게 아, 큰한도 아, 달리나요? 네, 얼큰하게 그럼 뭐 일단 한잔 따르고 시작을 할까요? 한잔 따를까요? 소맥 드시는 분 있나요? 저 소맥이요 네, 소맥으로, 아, 소맥으로 아, 소맥 갑시다 오늘. 아또 이거 또 보여줘야죠 뭐야 형 아. 왜? 그동안 왜안 해줬어요? 맥주. 형은 그냥 맥주만? 소맥이지 야 아시네요. 이거지 어? 야 이거야 짠짠짠 짠. 아, 게스트분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리플 공식 질문이에요 깻잎 논쟁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저 당연히 알고 있죠 깻잎은 싸먹는 게 좋다 아니면 양념이 좋다 아, 그렇죠 이거이요 양념이요. 양념이요? 야 역시 <웃음> 먹을 줄 아시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사연 <웃음> <웃음> 넘어갑시다 깻잎 떼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있다 네 여자친구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럼 이해를 한다 못한다 이해합니다 오 네. 저는 안 뺏길 자신 있거든요 야. 오 깻잎을 네 저는 제가 두장 먹을 거예요 깻잎을 안 뺏길 자신이 있든요아두 장은 <웃음> 좋아할 수도 있다 아, 아 그렇구나 그럼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이해해 주는 열려 있는 음. 편이십 맞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 아. 때 이제 아 완전 미친놈 아니야 <웃음> 아, 요번 선거 때 뭐, 아, 열심히 참여하시라고요. 네, 네. 이번 선거 때 참여하시라구요. 대선 후보가 깻잎을 먹는데 때가준다안 때워준다. 어? 때줄 거예요, 때워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형과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네. 읽게요 네 저는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를 두고 스무 살에 입대를 했습니다 음. 여자친구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도 중대 안에서 인터넷 편지 제일 많이 받은 사람 1등을 만들어줄 만큼 저에게 참 잘해주었는데요 오. 하지만 일말 상초라는 말이 있듯이 딱그 시기에 위기가 찾아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일말 상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둥이 알아요? 영등이 일병 말 네. 상병초 어, 이때 오. 가장 많이 헤어진다고 해서 일말상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자 그자 그자 그 이후 군생활이 참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고 상병 4, 5호봉쯤 입대 전 연락이 잠시 끊겼던 여사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여사친은 과거 여자친구가 있던 시절에 저에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 어? 아 이미 있었던 상태에서? 어, 여사친 나할 말이 있는데 넌 대답도 하지 말고 나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걸어가면서 들어 어? 여자친구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나너 좋아한다? 너랑 친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했어 내가 너무 표현을 못하고 내 자신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어 대답 듣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니니까 넌 지금 있는 여자친구 많이 좋아해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여사친 집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저 엄청 친한 여사친이었는데 날 좋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후 별일 없는 듯 지내다 연락이 끊겼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여사친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녁 후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것도 먹으며 얘기를 나누다 문득 제 머릿속에 이 친구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정신으로 왜 이런 질문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사친에게 너나 아직도 좋아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 제 물음을 들은 여사친은 응! 나 이제 너 꼬실 건데? 어? 넘어올 때까지 쭉 꼬실 건데 싫어? 친구에서 연인으로 괜찮을까요? 조심해야 할건 없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와... 와, 와 소름이 돋았어 이제 나너 꼬실 건데? 야 당돌하다 나음 좋아 아,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나도 너무 좋아 해 저도 너무 좋아하죠 친구에서 연인으로 음. 경험 있으세요 다들? 저는 대부분 여자친구들이 항상 처음부터 여자로 보였던 사람들을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알던 사람에서 여자친구된 경험은 없어요 저도 아...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게 베이스인데 그냥 친구라는 핑계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죠 그죠 이제 상황이 생기면 그때 고백하는 그치 그 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아, 어떤 경우에요? 그냥 헤어져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주다가 네. 마음이 맞아서 사귄 적은 있어요 음... 근데 보통 그런 케이스도 많죠 외로운데 옆에서 힘이 돼주니까 그그지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 그 여친이 있는데 여사친의 고백 친그가 어? 아까 저... 전이미 약간 이거 읽으면서 좀팀 받았어. 가이 친구가 이 처음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친구가 이친데여이친이랑둘이 집을 데이다 주는 이황이왜 있지? 오! 아저왜 있지? 맞아 이건 거야 이건 거야. 아 되게 빨개지네. 응. 소비 형도 이, 되게 킹받았다고 했는데. 아 여자친구가 있는데 응, 응. 고백을 한다? 응. 기분이 나쁘죠? 아 그죠. 기분이 나쁠만하지. 어. 굳이 이걸 예쁘게 연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치. 그걸 말했어야 했나? 그지 그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요. 어? 어? 이해가 간다? 네. 나도 어쨌든 좋아하잖아. 네. 요 내가 좋아한다는 마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든 네. 그냥 전달은 하고 싶어져요 이 아, 아, 아. 관계가 안 깨워져도 돼 음.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네. 그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근데 사실 이 여자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저도 유준호 씨말 이해가거든요? 네. 애인이 진짜. 없을 땐 자기가 맞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맞지만 시고요. 애인이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그게 그 자체로 예의가 아닌 거같요 그 상대한테도 예의가 아니죠 하? 왜요? 아 하나 생각이 나요. 네. 남자 친구가 있는 친구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결국에 어.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응. 음. 나중에는 제가 이제 고백을 해서 이차 연휴가 됐었는데 음.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당시에 남자 친구가 제가 좋아했던 여자애한테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아 이제 더 이상 힘든 사람 그만하고 나하고 만나자라는. 아. 거였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었죠. 결국엔 이렇게. 떼쓴 거네요? 그냥. 그렇죠. 응. 좋아하는 사람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긴 해요 사랑하면좀 이기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 그러니까. 사랑 앞에 저는 하나 없이 이기적인 남자야 <웃음> 네. 아니요 저는 그녀의 행복을 찾기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녀의 행복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당신이었나요? 네 제가 도와주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결국? 안살 <웃음> <웃음> 근데 이미 헤어졌는데 뭐 음.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사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잘못이 없죠 뭐 그렇죠 아, 네. 그그좀 아쉬웠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뭐 군대 있을 때 여자친구 네. 있으셨어요? 저는 네. 있었죠? 네 저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있었어요. 있었나요? 저도 있었어요 어, 저는 없었어요 아 진짜? 네. 네. 고문신을 신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결말이 안 좋았어요? 나오고 일주일만에 헤어졌. 아 그냥 쭉 기다리고. 아 들었었다. 결국 거꾸로 안 신었었고. 네네. 아 대박이다. 저는 이제 그때 비트윈이라는 어플을 썼었는데 네. 이게 그 인증샷 기능이 있어요. 네. 사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딱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제 남자친구가 훈련소에 한달 동안 해서 핸드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음. 30일치를 한 시간마다 보냈었어요. 오. 그냥 30일 동안. 사랑꾼이었나한 시간 동안. 왜렇게안 보내면 내가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 그분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 누나가. 아, 군대 때 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네, 헤어졌었죠 두번 헤어졌어요 어. 네. 헤어졌었나요? 저도 상병에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어요? 형, 형, 왜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제가 쓰레기니까요 아, 왜요? 본인이 헤어지자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섬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저는 해병대에서도 이제 전화를 걸수 있는 것도 호봉제가 걸려있어요 음. 계급별 걸수 있는 전화를 아 쓸수 있는 호봉제가 걸렸다 보니까 진짜? 휴가도 제가 2년 동안 다섯 번 밖에 못 나왔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어 저는 맨날 군대에서 하는 게 근무서고 뭐 똑같잖아요 음 여자친구는 좀 많은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전화를 하면 항상 얘기가 점점 몸이 건조해지고 아할 말이 없어지니까 몸이 너무 멀어지니까 음 마음도 멀어지고 음 네. 저도 제가 개 쓰레기였어요 어, 사귀다 보니까 응. 휴가를 갔다가 여자 친구랑 오해가 있었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음.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마무리 아, 못하고 그냥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풀고 싶긴 하나 그런 것들을 뭔가 주저 주저 주저 하게 되고 그래서 이별 통보가 없는 그런 헤어짐이 된 거죠. 아이고 군대 간다 고백을 아, 아, 아, 아. 그분 아직도 사귀고 있는 줄 아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4년째 연애 중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물어은 이유가 있어요 아, 네. 소셜 데이팅 어플에서 20, 30대 미혼남녀 1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어요 를 아, 아.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이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남자는 본인이 차인 이유 여자분들은 본인이 찬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1, 2, 3위가 서로 똑같습니다 오, 오. 1위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아, 아. 맞지 맞지. 어할수없었 그거? 제가 얘기했던 얘기아요 맞아요. 조금씩, 반 이상이에요. 2위, 다른 이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 고음, 슬프다, 그거는. 아까 밖에 있는 문이. 네. 밖에 있는 네. 문이. 단계네요. 1 단계에서 2 단계로 간 거네요. 그리고 네. 3위가 소개팅, 미팅 등 주변의 유혹 때문. 오. 주변에서 이제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너 남자친구 있어? 군대 갔었나? 헤어질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맞아 맞아 맞아요, 많아 많아. 많아. 만, 이제 괜찮은 사람 있어요.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하면. 아, 네. 맞아 맞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협업되기마련이요 맞아요. 여친구 그그 나쁘네요. 여성분들의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의심과 집착. 아. 그리고 군인은 군대 이야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음 주제거리가 우울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나 힘들다. 맞아. 언제 저녁하지? 아, 나 이감바큼밖에 안 나갔는데 아.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면 내가 거기서 이제 나 오늘 누구랑 놀았는데 엄청 재밌었어. 라고 하기가 일단 눈치 보이고 얘기를 맞아, 맞아. 하는 순간 아, 그래? 하고 더 우울해져서 맞아. 더 우울함이 전염이 돼요. 근데 이게 자체가 너무 우울해요. 특히 저쪽한테는 너무 우울해요. 진짜 군대 너무 가고 싶어지는. 아, 내 네, 내가 내가 기다려줄게. 아 고맙다. 그리 <웃음> 마지막 어, 네. 빡빡머리, 촌스러운 노차림 등 외모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아 어! <웃음> 진짜 이거 있나보다. 아, 마음 봐. 아파. 이런 이유들로 많이 음... 해주신다고. 음... 우울한 얘기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되게 우울하네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인 거는 이제 음. 괜찮냐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주신 거고. 그죠, 그죠, 그죠. 이분의 핵심은 이거죠.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넘어갈 때 조심해야 할 점. 친구는 엄청 편한 존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 친구한테는 서로 맞춰가야 되고 양보하면서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친구였을 때보다 연인이었을 때더 많이 물어봐주고 그음 사람한테 관심 가져줘야 어. 되고 설렘을 느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아, 음.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음음음 친구처럼 계속 지내버리면. 음 다른 게 없으니까. 어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근데 이건 부정적인 생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입장에 네. 생각 해보면 아, 그때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좋아했었다는 음. 마음을 표출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라는아 어 음. 아, 아, 쉽게 자기의 감정에 휩쓸린 사람일 수도 어 있겠다? 아저 이거 인정합니다 이제 남사친에서 커플로 된 거잖아요 그 여사친의 남사친들도 조금 의심할 것 같아 어, 음 음. 이 남사친들 음. 다 이성으로 보고 있는 거아니야 라고 막 의심할 것 같아 당돌하고 접하기 힘든 감정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만나볼 만하다 그래 그래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미 만날 마음이 있어요 그 이미 만나고 계신 지는 몰라요 놀리는 거예요 이거. 맞아 맞아 아 우리 놀리는 거야? 아, 네. 네. 어떻게 하면 내 고민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지 장난는데그런한잔아 맞습니다 유가장님 맞십니다짠잘 <웃음> 예쁘게 만나세요 네뭐 네. 여자친구 있을 때도 고백을 하고 전역했을 때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거면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 예쁜 사랑 박근한 사랑 짜장면 압니다 술 한잔해 이 콘텐츠 둘이서 같이 볼것 같아요 될까요 어디서? 호텔에서 뽀뽀했어요? 뽀뽀요? 뽀뽀 물어보는 거예요? 뽀뽀해봐요 너무 싫어 왜요? 왜 너무 싫어? 댓글 달아주세요, 사귀고 계신다면 어, 맞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안 달려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같은 대학 간호학과에 첫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같이 밥도 먹고 찜질방도 가고 노래방 링크장 근데 나 남자친구가 있어서 술은 단둘이 못 먹겠다. 음 이게 뭡니까. 어장이죠. 진짜로 일단 어장 당했을 때 가장 황당한 경험. 나 양다리 고칠게 <웃음> 남성분들이 제 관심 없는 여자가 고백을 하면 그, 그때부터좀 의식을 그렇죠, 저는 하게 되죠. 않아요? 결혼까지 다 상상해. 아, 그죠, 그죠, 그죠. 이름도 정해두잖아요. 네. 정해. 아기 이름 정해두. 네, 아기 이름. <웃음> 저 손자까지. 손자요? 아, 손자까지. 손자 이름 어. 뭔데요? 김밥이요. 김밥. 김밥. 김밥이. 화서 음. 인사가 되게십더러전 조미료요. 조미료. <웃음> 아, <웃음> 아, 미료 김밥 아, 아, 아, 아, 아, 어때요? 밥 형도? 아, 조 밥밥. 조밥. 조은 너무. 조까치도 괜찮아요? 조까치요? 꼬치, 꼬치. 양꼬치요? 아, 형은요, 형은. 모든 걸 해라 해서 두. You 아 <웃음> 어, 그런 거넌내 새끼를 몰아서 내 새끼를 아냐 <웃음> <새끼를> <웃음>